안녕하세요. JC 직거래소입니다. 오늘은 롤렉스 스카이 듀엘러를 가지고 스카이 듀엘러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죠. 듀얼 타임과 날짜를 고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알아야 될 사전 지식이 있는데요. 이 플루티드 베젤이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아가고요. 다 돌아가지 않을 때까지 오른쪽으로 돌리면 이게 세팅이 끝난 상태입니다. 포지션 1 포지션 2, 포지션 3 이렇게 되어있는 상태이고요. 포지션 3 상태로 먼저 세팅을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크라운을 보면 은 돌려서 여는데요. 다 돌려서 열어진 상태가 포지션 1이고요. 한 클릭에서 연 상태. 이게 포지션 2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포지션 1 상태로 다시 돌린 다음에 돌리면 시계 방향으로만 돌립니다 시계 반대 방향은 아무 효과가 없고요 롤렉스 스카이 드벨레의 파워 리브 시간은 72시간 인데요 이렇게 돌려서 배터리에 약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듀얼 타이머로 맞추기 위해서 원클릭으로 연 상태에서 아까 포지션 3으로 돌렸죠 포지션 2, 포지션 1 그리고 이렇게 이게 세팅이 끝난 상태인데요. 뭐 오른쪽으로 다 돌렸을 때 이때는 이 시계를 아무리 돌려도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듀얼 타이머 기능을 알아서 맞춰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다 왼쪽으로 돌아간 상태가 포지션 3 이고요. 3 상태에서 돌리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 한국 시간이 10시 10분 일때 영국 시간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한국과 영국의 시간의 차이는요. 9시간인데요. 영국이 9시간 느립니다 만약 한국 시간이 오전 10시 10분이라 했을 때 영국의 시간은 새벽 1시 10분이겠죠? 이렇게 돌려서 새벽 1시 10분으로 가줍니다. 이때는 이 롤, 롤렉스가 보이죠? 이 트라이앵글, 12시에 는 트라이앵글 세팅이 듀얼 타이머를 맞출 때 영국 시간에 세팅을 맞추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1시 이렇 10분 이렇게 해서 삼각형으로 시간을 보고요. 분으로 날짜를 보면 1시 10분 이렇게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이 다음에 이렇게 포지션 3에서 오른쪽으로 한칸 포지션 수투 상태에서는 시침만 돌아가는데요. 이렇게 반대로도 돌릴 수 있고 정으로도 돌릴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시간은 10시 10분이기 때문에 오전을 먼저 맞춰봐야겠죠. 오전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서 날짜가 넘어가는 상태 12일에서 13일이 되었죠. 날짜가 넘어가는 상태를 보고 6시, 7시, 8시, 9시, 10시 10분, 현재 한국의 10시 10분 시간을 세팅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이런 식으로 되었고요. 날짜는 3시에 바이클롭스가 있고요. 월은 이렇게 2시에 보면 이렇게 구멍난 부분이 보이죠. 이 창에 빨간색이 보일 겁니다. 이게 2월을 나타냅니다. 인덱스와 똑같이 12시가 12월이고요. 1시가 1월, 2시가 2월, 3월, 4월 가는데요. 현재 맞춰놓은 거는 이렇게 2월 11일 이 포지션 원 상태에서 이 포지션 원 상태는 아까 다 돌려 돌아간 려돌 상태 오른쪽에서 움직이는 상태에서 이렇게 한칸 돌리면 포지션 원 상태인데요. 이 상태에서는 날짜와 월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날짜가 반대로 가고요. 반대로 가는 것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2월 1일이죠. 여기서 한 단계 더 가면 이렇게 1월 31일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음, 예를 들어서 4월 26일, 26일을 맞춰볼까요? 4월 26일은 이렇게 해서 날짜를 돌리면 2월 27일, 3월 5일 쭉 돌려서 3월 31일, 4월 1일, 4월 2 0일 5일, 6일 뭐 넘어가도 뒤로 돌리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4월 26일 세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영국의 시간과 현재 한국의 시간 그리고 월과 날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려주시면 이제 좀 안심입니다 무엇을 해도 아무것도 세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돌려서 닫고 끝내면 세팅이 완료가 되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카이 트웰러를 가지고 듀얼 타이머와 월과 날짜를 맞춰보았습니다. 짠!